안녕하세요 초보왕입니다. 어, 오늘부터는 제가 좀 말투를 싹 바꿉니다. 왜냐하면 정말 골프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막 초보왕입니다. 그러면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 다섯 편 정도는 초보왕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라고 했어요. 이제는 저랑 좀 친해졌죠? 그러니까 제 본연의 말투로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내용을 쉽게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야, 오늘 드디어 이 스윙에 대한 거 처음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요소가 여러분께 제공이 되죠.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었어요. 그립. 그립. 그립이 뭐냐면 그립은 요 자체 이 골프채잖아요, 골프채. 골프채 보면 이 밑에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고무로 돼 있거든요. 이걸 그립이라고 불러요. 그럼 그랩 어그 그래서 그립을 움켜쥐다 이제 할때 이렇게 쓰는데 이걸 그립이라고 해요. 근데 이 그립은 딱 보면 제가 뭐하고 있어요? 장갑도 끼고 있죠. 그리고 고무로 되어 있죠. 딱 자세히 보면 어때요? 굉장히 오돌토돌하죠? 이 오돌토돌한 게 그것도 또 이유가 다 있죠. 그리고 뒤쪽을 보면 뒤쪽이 더 두꺼워. 붉어요, 여기가. 그렇죠?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 이 골프채 모양을 보니까 앞쪽은 이 쇳덩어리 그리고 가운데는 작대기, 뒤쪽은 고무인데 밋밋한 고무가 아니라 오덜한덜한 고무로 돼있고 그리고 우리 초보왕을 보니까 장갑도 끼고 있어요 근데 장갑을 보면 그냥 어때요? 무슨 가죽장갑 같이 생겼죠? 어, 고무장갑은 아니에요 가죽장갑이에요 끼었어 아,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요란들 떨게 하면서 이렇게? 그럼 왜 양쪽은 안 낀겨? 왜 왼쪽을 끼겨 왼쪽만 낀겨?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건 나중에 제가 쫙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그립이 굵어지는 건 그리고 마찰력을 하기위 해서 오돌토돌하게 만든 건 그리고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 가죽 장갑을 갖다 끼게 하는 건 결국에는 이 쇳덩어리의 무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휘두르면 체가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그립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도 꽉 잡잖아요 여러분들이 꽉 잡으면 아무리 세게 휘둘러도 얘가 빠져나가지 않게 여러분들이 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갖다가 고무로 하고 오돌토돌하고 장갑까지 끼게 하고 뒤쪽을 갖다 두껍게 해서 딱딱 빠지려고 할때 걸리게 한이 안전적인 요소는 결국에는 세게 잡지 않아도, 세게 잡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립을 편하게 잡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그립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립이 왜 이렇게 생겨먹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잡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그립에 대한 설명은 끝낸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서, 저 알아보겠습니다 해서 딱 뒤로 가야 되는데, 아직그 시간이 아니야. 근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께 이제 그립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돼요. 뭐, 여기에서 딱그 여러분들 구글이나 뭐 네이버 같은 데 가서, 그립의 종류하면 뭐 인터 락킹 그립 오버래핑 그립 무슨 뭐 베이스볼 그립 템 핑거 그립 뭐 별의별 그 전문 용어가 나와요 그런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골프를 좀 알게 되고 골프에 대한 친숙감이 생기면 그때 공부해도 되고 오늘 제가 드리는 그립의 방식은 손가락 그립 손바닥 그립으로 나뉘어요 손가락 그립 손바닥 그립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그립을 잡을 때는 늘 왼손부터 잡아야 돼요. 그래서 장갑을 낀 손부터 그립을 잡는 건데 이건 어떻게 잡는지 알려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게 골프채가 이렇게 있잖아요. 골프채가 있으면 딱 이제 이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립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립을 딱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지금 그립 브랜드가 보이죠? 어, 뭐 캐비어 그립이라는 건데 이건 뭐알 필요 없어요.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잡는데 딱 보면 그립을 손가락으로 잡으라고 하면 이렇게 친절하게 이게 밑으로 들어가,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다 바라보면서 잡아 그러면 힘을 쓸수 없는 그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왼손을 먼저 장갑 낀 그립을 먼저 잡을 때는 여기에서 손 가락으로 잡는 거예요. 손 가락으로 잡는데 여기 보면 손 바닥하고 손 가락하고 연결되는 부분 이 있죠. 여기 여기 이렇게 접히는데 손 가락을 거기다 연결을 딱 지어서 손 가락 먼저로 붙이세요. 반드시 옆에서 잡아야 돼요. 반드시 옆에서 쥐고 그 다음에 딱중켜만쥐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요 안쪽에 떠요 이렇게 떠도 되니까 손가락으로 잡고 쥐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왼손은쥔 거예요 왼손은 이렇게 벌려서 잡아도 되고 붙여서 잡아도 되는데 초보왕은 일단은 붙여서 잡으라고 할게요 자 갑니다 그리고 잡았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손이 들어올 때는요 이것도 손가락으로 잡는데 아 그럼 이것도 옆에서 잡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바로 밑에서 손바닥을 보면서 쥐고 덮어 잡는 거예요 자이 방법만 일단 알고 아이고 뒤쪽에서 찍는다고 힘들었어요 다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브랜드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밑에서 내가 제대로 잡고 있나 보는 게 아니라 왼손은 반드시 옆에서 그냥 손가락만 움켜쥐세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올려만 놓으면 돼 그럼 손바닥에 공간이 생기거든요 공간이 생겨도 돼요 그리고, 오른손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옆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로, 밑에서 손가락 잡고, 이때 중요한 건 손가락 잡았잖아요. 잡은 다음에, 오른손바닥으로, 왼손 엄지를 갖다 이렇게 싹 덮어주면 됩니다. 그냥 덮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셨죠? 근데 이때 손가락 부분만 볼게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왼손을 잡았고, 오른손을 쥐면서,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엄지 손가락이 덮어지질 않네. 엄지 손가락이 잘 덮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새끼 손가락은 좀 밖으로 빼고 검지만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먼저 잡고 왼손 오른손으로 덮고 그 다음에 새끼 손가락은 여기 검지와 중지 사이, 왼손 중지 사이 얹어도 되고 저같이 손이 작은 분들은 그냥 이렇게 얹어놔도 돼요. 걸어도 되고 올려놔도 돼요. 저는. 어, 뭐, 인터락킹 그립이다, 뭐, 오버래핑 그립이다, 그리고 뭐, 베이스볼 그립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 저는 그냥 일방적으로 여러분들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 이거는 오버래핑 그립이라는 그립인데, 그건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저는 손가락 그립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손바닥으로 올려놓는다 해서 막 그림 그려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레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손가락으로 잡아야 돼요. 손가락. 그렇지만, 잡는 방법은 왼손 먼저 브랜드가 있는 거를 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잡고 그냥 엄지손가락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아래에서 잡아야 되는데 새끼손가락부터 얹으면 은 엄지손가락을 덮을 수가 없으니까 새끼손가락을 하나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고 새 손가락으로 이렇게 새 손가락으로 쥐고 여기 생명선으로 엄지를 감싸 쥐고 그런 모양을 딱 만들면 여러분들은 그립을 잡은 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립을 굉장히 잘 잡은 사람처럼 보여요. 이거를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위에 올라가서 설명을 해드리면 다시 딱 보면 원래 이렇게 밑에서 내려다 봐 착하게 내려다 봐 이러면 큰일 나요 차라리 채를 이렇게 들고 옆에서 오늘부터 좀 어려워지겠다 손가락으로 딱 쥐세요 바로 옆에서 잡은 거예요 그다음 엄지손가락 그냥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오른손이 들어올 때는 옆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볼때 손바닥을 보면서 손가락 먼저 쥐세요 근데 이때 새끼손가락까지 딱 얹어버리면 엄지가 잘 덮이지 않으니까 새끼손가락은 양보하세요. 그래서 검지부터 약지부터 약지죠. 약지부터 왼손 검지와 맞대고 손가락 잡고 오른손으로 덮어 잡고 새끼손가락은 붙여서 얹어도 되고 요 사이에 얹어도 되고 이건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손바닥 쪽으로 좀 얹어지잖아요. 그럼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손가락 쪽으로 많이 잡아도 괜찮아요. 손가락만 쥐고 이렇게 덮으면 아, 처음엔 되게 어색해. 근데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러면 공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또 클럽 페이스가 앞으로 돼 있잖아요. 또 똑같아. 스윙 배운 적이 없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놓고 그냥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 어 그냥 잡고 칠 때보다 뭔가 힘을 쓰기가 더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순서는 자 브랜드 보고 손가락 딱편상태 손가락만 쥐자 엄지손가락 손바닥 붙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손가락만 싹 올려놓자. 그리고 여기 새끼손가락은 피해주자. 약지와 검지를 대주고, 이건 마주보면서 손가락으로만 잡고, 손, 오른손바닥으로 왼지, 왼 엄지를 덮고, 벌려서 잡건, 붙여서 잡건 편한 대로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면은 똑바로 돌려고 노력을 하고, 어떻게든 칠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초보왕 시절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이 원심력에서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게 있어요 그걸 슬라이스 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구질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은 그립은 그냥 습관적으로 그립이 종류는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는 책 보고 해도 되고 나중에 한번 제가 시간 내서 알려드리긴 할게요 아는 척하기 그런 걸로 딱 세워서 손 잡고 그 다음에 엄지는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올려만 놓자 그리고 새끼손가락은 양보 오른손 약지부터 왼손 검지에다가 내 손바닥 마주 보면서 손가락으로 잡고 그 다음에 덮어주자 내려놓자 그리고 잡혔으면 이 상태가 어색해도 그냥 들어서 치면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공은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공을 맞추는 동작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립은 뭐 제가 두번뭐세번 뭐 그렇게 나가면서 레슨 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그건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인터락킹 그립이다, 아니면 오버래핑 그립이다, 베이스볼 그립이다, 이런 설명은 나중에. 왜? 지금 알 필요가 없어. 그런 거 안다고 해서 잘 치질 않아. 아셨죠? 아, 오늘 그립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이제 잡고 칠수 있게 된 거예요. 또. 브랜드 보고, 손가락 쥐고, 엄지 그냥 올려만 놓고, 새끼손가락 양보, 검지와 약지 붙여놓고, 손가락으로만 잡고, 덮어주고. 그냥 잡은 상태에서 엄청 불편해. 엄청 불편하지만 여기서 앞으로 치려고 노력을 하면, 공을 치는 거에 대한 힘이 훨씬 더 강해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아셨죠?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공 이제 어 그립 잡는 거 배웠으니까 치는 동작을 위한 그런 자세들을 하나하나 배워 갈 거예요. 재밌겠죠? 이제 진짜 스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똑딱 볼 한다고 해서 크 이게 그런 거 아니라 어떻게? 해? 무조건 이런 폼이 나와도 좋으니까 무조건 세게 치는 풀 스윙 개념으로 가야 된다. 절대 여러분의 본능을 잃지 말아라. 또 제가 오늘 그립을 가르쳐줬다고 해서 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본능적인 공격 감각, 타격 감각을 잃지 말아라. 그게 제일 두려워요. 초보왕이. 아셨죠? 고맙습니다. 초보왕이었습니다.